ISTJ에게 결혼은 제법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ISTJ는 본인을 위해 조금 넓히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ISTJ는 본인이 선택한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을 책임지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본인만 해당되는 좁은 바운더리가 최소 2명, 최대 4-5명의 넓은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ISTJ의 한 챕터가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결혼입니다. ISTJ는 결혼할 상례를 신중히 체크하고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합니다. 본인의 반평생 동반자이면서 위급상황일 때 분신 역할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를 가진 배우자라면 ISTJ에게 선택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업적을 세웠다고 볼수 있습니다.